지금 손님이 핸드맨드가 기장이 길다 그래가지고 3인치 4분의 1 정도, 8분의 3 정도 줄여주래요. 그래서 지금 3인치를 자를 거거든요. 시접을. 8분의 3을 놔두고. 네, 핸드메이드는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 잘라내고. 네, 집에서 할수 있게끔 제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 여러분들도 집에서 할수 있으라고. 기장은 이만큼 자른 거고요. 소매가 좀기나봐요 식탁 쳐버렸네요 옳지 아픈데요 비주얼을 뜯어서 올려야 할텐데 2.8분의 1을 잘라야 되는데 이걸 이제 뜯어야 되겠죠 뜯어야 위로 옮길거 아닙니까 딱 맞아야 되는데. 2인치 4분의 1만 자르겠습니다. 이게 뜯는 게 상당히. 원래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기계가 딱 집어넣으면 딱 달라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적은 집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차피 이비조은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뜯어야 되겠죠. 있어요. 뜯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됩니다. 이게. 좋은 것은 이것이 비싼 옷들은 잘안 뜯어지는데, 근데 좀 가격이 좀싼 옷은 잘 뜯어지는데. 요 저까지는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완전 노동인데, 손가락이 엄청 아파요. 달리, 달리 방법이 없어요, 기계가 없으면. 찢는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없으면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됩니다. 세탁소이나 일반 수선가게들은 이런 특종이 없잖아요, 기계가. 핸드메이드가 많이 들어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는데. 아는데요. 아니, 손가락이 나가버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기계만 있으면, 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손으로 인결이 뜯으려고 그러니까, 손톱이 빠져버려요. 저는 이런 걸잘 안, 하는데요. 처음에 하도 사정을 해서, 그리고 또, 이걸 한번 더. 촬영을 해 가지고 한번 공유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일감을 잡았는데 아유 이거 뜬이라고 죽을 뻔했어요다다 뜯었으면 요정도로 뜯어줘야 된대.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이걸 뜯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라 쪽이 어딥니까 이쪽이 거치고 이걸 오모데라 그래요 이번걸로 오모데 오라지인데,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스팀 쪽이안 나무라는 거겠습니다 안에서 다리니까 괜찮은데요. 반대로 다리면 안될 거예요. 괜찮은데요, 그래도. 그래 이것을 싹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이거 뜯는데, 거의 한 시간 같이 걸렸습니다. 집에서는 이게 뜨는 밀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늘어나면은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면서 한 번에 물러주면싹 죽습니다. 이게 순모라. 여기다가 니다 이게 태풍 집단이에요. 바로 따라서 고치면 10만원 이상 달라 고러거든요이 이거 기, 기계가 있는 집에 가면은 좀 싼데 이게 특종이잖아요. 기계가.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틀어지게 잘라졌습니다. 이게 이렇게는 이렇게 가면서 가위로 완전하게 잘라줘야돼 접어놓고 잘라서 잘라졌죠? 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접어서 박으면 되지만 이렇게 이어진데 있잖아요 이어진데는 손으로 한대는 따줘야 됩니다. 나중에 손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고 여기는 미싱으로 박아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客气一 다이아 네, 네, 네. 베이트여기까지 걸려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박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띄고, 여기서 하늘을 빼가지고, 제껴놓고. 그자리에다 다시 박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테이프 쳐서 그럼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넘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몸판은 뒷판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따줘야되 겠죠？따 줘야 나중 에손 으로, 하면 되니까 할 때는 3 개를 한 번에 놀려야 되겠죠. 밑에 두 개, 위에 하나 캠크더잘 부... 조정을 했는데 칠 하나 모르겠어요. 여기를 이제 도매를 해줘야지. 도매는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하나를 제껴줘야 되죠. 여기가 거치잖아요 지금 거치를 박아야 되니까 여기가 거치고 여기 안이니까 안의 치를 밑으로 젖혀주게 되죠 젖혀주고 땀수를한땀 띄어가지고 살짝 지나가서 그대로 아어니다 그러면 여기를 거치니까 다리면 깨끗해지겠죠 표시 안나죠 한땀 띄었어도 많이 써야 돼요, 박을 때. 엉뚱한데, 이 겉에니까, 겉이니까, 겉은 겉이 박아도 안에는 박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개를 한 끈을 놓고 박는데. 이쪽 박을 때는 이 안으로 제껴야되 이렇게 똑까지 놓고. 지금 것. 이런 거다된것 이제 다된것 같아요. 진짜 테이프 지금 5mm 테이프 너무 일반 테이프는 이렇게 1cm 짜리잖아요.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쳐야 됩니다. 이건 파이어스인데 바이어스로 쳐도 되고 이걸 들어줘야죠 안에 치셔야 덜덜 됩니다. 이게 지금 늘어지면 안 되니까, 반드시 넣은 상태에서 좀 죽겠잖아요. 이렇 그러면은 이거 끝에다 붙인 거예요. 그랬다, 오늘의 끝까지 가니까 요 그 나머지 나중에 꺾을 때게 한 번에 딱 꺾으면 됩 지금 꺾지 말고, 지금 위에가 미친지 하나 몰라요. 그러다가 이렇게 세워놨어도 잘안 보입니다. 저을 꺾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다시 꺾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시저놈으면 좋은데, 글시으면시저려덜고잘안 넘어가면 되니까 시저을 약간 잘라주면 좋습니다. 시저이 지우니까 딱넘어가요 안쪽이 오른쪽이니까. 붙여놓으면 너무 넓어요. 이것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것도 요령이죠. 손으로 뜨면 촘촘하게 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붙여놓으면 촘촘하게 떼필요없수도 대각 떨 됩니다. 테이프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옷에 붙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큰일 났는데. 지금 여기도 좀크지않니 크면 이거싹 잘라보면 돼요. 그래 이래요, 가위가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안 되네. 가위가 안될 때는 약간 조여도 되는데, 가위가 하는 사람들이 조이면 안 된다는데. 여기도 꺾습니다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꺾는게 좋겠죠 끝 까지 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끝에 그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한 1cm 정도 남겨놓고 아까 테이프를 좀 잘랐죠 이렇게 이쪽에다 두고 이렇게 꽂아놓고 최대한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가 좋겠죠. 좀 어색한 데는 나중에 손으로 다주면 됩니다. 접은, 접으니까 기여 그러면. 밑단 같은 데는 꺾기 좋습니다. 넓으니까. 이쯤만, 이쯤만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감쪽 같죠? 이거 늘어진 것은 스팀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가 제대로 딱안 놓여 있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대요. 지 수도 있 는데 제가 뜯 다가 찢어먹은 겁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눈 감고도 해도 되는 데예요 이런 일안 하다가 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립니다. 테프 속에서 늘어지면 안 되겠죠. 가대 테프 안 늘어나는데 몸판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찢어 놓으니까 안으 꺾기가 좋잖아요. 너무 적게 찢어 놓으면 이것이 잘라내고 막 그래야 돼다 뭐 하다 보면 카메라 켜놓지도 않고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시컷 일하고 나면 하나도 안 찍혔어요. 그 1인 미디어의 에러점입니다. 하다 보면은 이거 실수도 하잖아요. 이게 찢어먹을 수 있어요. 여기 좀 가다 가 또 드레 방을입 이쪽으로 제껴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밖으로. 아, 딱 잘라줘야 되겠죠 3 m 에만 난리되고 이게 끊기에 좋으니까요 시점이 많으면 안에서 걸려가지고 그키가더 사나워요. 여자분들은 손이 가느니까 일하기도 훨씬 더 낫겠죠. 됐습니다. 테이프를 붙이면 되는데, 테이프 잘라놓은 것을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테이프를 다시 잘라야 될것 같아요. 있는 놈을 붙여주고요. 웬만하면 최대한 가쪽으로, 바깥쪽으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스팀 가면은 웬만하면 안 떨어진다. 이게. 요즘은 양배 테이프 좋아가지고, 이거 몇년 가도 안떨어집니다 이게 잘 안보여서 잘리게 도아낸데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고요 이제 딱 땡기면서 여기만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 손을 여기다 뒤에다 놓고 자기가 달리면 딱 밀어도 되는데 거의 밀면서 반응 가면서 이렇게 하면 돼. 미니까 떨어져 버려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나중에. 이거 데리다가 붙여버리면 나을 는데 이다 보면은 옷 다리는데 나도 모르게 밑으로 들어옵니다 초자고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정말 복잡합니다 초자고가 밑에서 녹아가지고 옷을 다려버렸잖아요 지금은 잽싸게 뜨거운 물로 가가지고요 뜨거운 물을 정수기 뜨거운 물로 거기다가 막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럼 그 초가 녹아요 이 드라이 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 하면 초가 녹잖아요. 그러면 문질러가지고, 퐁퐁 있잖아요, 퐁퐁. 퐁퐁으로 문질러주면 없어요. 아, 이런 거, 제 아무리 그 없앤다고 없애면 옷 데려비면 해저 분이 돼서 문대버린다. 그래.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늘어났잖아요. 가끔 나같이 해가지고 있어 했는데 약간 안 하고 그 했어요 초장어가 묻었을 때는 이 아이롱이 초장어 붙어 있다가, 가끔은 이 옷은 묻어버리잖아요 물다한번보면안 되고요. 그 부분만 딱 잡고 정수기로 얼른 가가지고 뜨거운 물해 가지고 초가 뜨거운 물에는 녹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살살 움직이는데 펑펑 뿌려가지고 그릇 닦은 퐁퐁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얀 와이사스 빨 때도 그렇습니다. 세제 넣고 퐁퐁을 소주컵으로 한 컵만 넣으면요 하얗게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와이사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팔이 입면 빨아야 되는데 빨다 보면은 목 있는 데가 빼가 안 가요. 그러면 이제 그비누 칠해갖고 솔로 문대다 보면 그게 다해버봅니다이게 퐁퐁으로 살살 손으로 문질러주면 싹 빠집니다. 이 연한 칫솔로 살살 문대야지. 뻣뻣한 솔로 문대놓으면은 와이사스가 몇번안 빨아도 못 입습니다. 목 있는 데가 다 해져가지고. 피부 하나 들고 있는데 정말 맞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카메라 켜졌나 안졌나무슨 마이크에 약이 달아졌나 안 달아졌나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야 돼요 무슨 마이크에 약이 달아졌으면 녹음이 안 돌았잖아요 오디오가 이렇게 와서 모니터를 봤을 때 5대가 안들어오면은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면 얼른 또서또배터리가 보통 한 3시간 2시간만 3시간밖에 못쓰겠더라고요전기작 근데 무슨 마이크를 안 끼고 하면은 자봉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노래도 틀수도 없고 하루종일 먹통을 살아야 됩니 근데 무슨 마이크를 차면 잡음이 훨씬 덜 듭니다. 그쪽 마이크를 꺼리면 좀 줄여놨어요. 무슨 마이크치면 켜놓고 지금 여기도 다니면서 이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줘야 되고 이게, 모직이라 잡으면 들가가거는데수록 들어가잖아요. 이게 좀 튀어나온 것죠여가 이제 안쪽이니까요. 난립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걸어서 먹어야 되는데 다른 수선집, 세탁소, 백화점 수선이 이런 사람도 보면 계속 볼 수밖에 없잖아요. 디자인이 계속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 자기들이 이제 기술자 대우를 못 받을까 봐서. 그분들도 나보다도 모릅니다. 잘 알면서 그런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경력이4 0년이 넘거든요. 제가 원래 재단사부터 출발해서 디자이너, 패턴사, 파층공장출시 내가 또 하천운동을 했고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92년 때 논노 부근할 때 제가 논노 하천을 했었거든요 그때 힘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리품가게도 하다 보니까 할만합니다 술들은 그 다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저는 이제 큰일말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만 링크를 할지, 양복, 명품 양복, 비싼 양복 있잖아요. 최하 200만원, 500만원, 막 이거 내놓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수년 을 많이 하네요 저는 제트 출신 많이 안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받는 방가기밖에 안이 하면서 제가 계속 그 유튜브를 할 거니까 요뭐 정말 멋진 기술들을 제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옷 말고도 간단한 옷들도 쉽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뜨기 전에 이걸 먼저 이제 표시를 해서 양쪽을 똑같이 해놓고 한 번에 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소매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뜯어서. 늘어났으요 크거든요. 중 쪽에 맞춰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는 맞는데, 여기는 4분의 1만 쳐주겠습니다. 끝만, 끝부분만, 늘어난 만큼. 이건 어차피 두 장을 한 번에 박아야 돼. 좀 오므라들어야 손해가좀 폭이 나잖아요.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뜰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다리만 주고. 좀쳐주이죠그 이제 저쪽 미식 미싱에서 다시 박아가고 와서 이제 여기 마무리 하면서 아, 이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어디만큼 다를 것이 이정도는 올라와야 돼. 바탕이 이정도로 올라왔다는건 너무 적어요 이정도는 올라와야 된다 이제 이 정도는 똑같이 높다 표시하면 되겠죠 이제 올라오는 양이 똑같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올라와. 나중에 여기만 두면 되겠죠 여기 표시를 해줘야죠 여기까지는 뜯어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는 뜯어줘야 끼워 박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는 더 뜯어야죠 손으로 어차피 뜯고 있겠네요 이거는 터져있네요 근데 이제 안에는 이거는 밖에는 미싱으로 박아야 되고 안에는 손으로 떼야 되니까 이만큼 뜯어주겠습니다 저쪽에 가서 미싱으로 다시 박을게요 이걸 박아왔는데요. 이걸 지금 리를 해줘야 나중에 시접을 한쪽으로 몰고, 아 이런 거 해줘야 나중에 손으로 뜨겠죠. 이렇게. 이렇게 시접이 크면은 이거 잘라줘야 된거요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에서 뜰 거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손을 뜰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테이프로 처리해가지고 손을 뜨겠습니다. 일단 좀 자리를 잡아주고요. 붙여가지고, 손으로 뜨면 훨씬 뜨기가 좋겠죠. 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면 좋겠죠? 이쭉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롱이 더러운가 봐요. 아무나 보였네요. 이 시접이 있으니까 잘안 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테이프를 갈래지 않고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이자리가실밥이 나오면 안되겠죠 조금 틀어지긴 했는데 이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지금 손으로 다 뜬거 거든요 안쪽에는 그래서 손으로 뜨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잘라 버리겠습니다. 여기는 끼워 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시접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비조가 왼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해야 될지 이렇게 비주가 저 뒤로 넘어가야 꺾어지겠죠.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지금 일다한 겁니다 이제. 반으로 뜨는 거 거야 대충 뜨면 되니까. 근데 이가 너무 틀어졌네. 그 이제 실만 맞는 걸로 딱 뜨면 되겠죠. 다된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성을있다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좀잘때요 먹실했을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렇실 튕겨주 면 있잖아요 이렇게. 튕겨주잖아요, 이렇게. 실이 놀래 가지고 이렇게 안 꼬입니다. 여기 딱 감아갖고 손에다 감아서 이렇게 이렇게 딱 튕겨주면 이게 안 튕겨주면 실이 꼬여요 박 하다보면 실 끼우는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구멍에다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빠지면 빠지면 됩니다 두개불 하지 말고요 여기는한개불 해야 되겠죠 아, 전체 다 했으니까 아, 아까 그 찢어진 데 있었잖아요 저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딱 빼면 데가불죠. 이것을 촘촘하게 뜰 필요는 없습니다. 안에서 떴기 때문에, 지금 여는 제가 그 찢어 먹은 데라 좀 손질을 봐주기 위해서. 생이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떠도 안떨어집니다요 실을 너무 당기잖아요. 당기면 은 밖에서 표시 니다 그러니까 실을 너무 당기지 말고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란 말이좀어려운면 되겠죠. 당겨 가지고 밖에서 자국이 안날정도로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해요. 실 기절을 시켜준 거예요. 네. 기절을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 실을 여기다 끼우면 돼요. 끼워서 잡아서 빼면 돼요. 사 놨습니다. 뭐 오래는 살지 몰라도 실 길게 끼면 면이 길어서 오래 산다. 그러지. 진짜 그럴군요 아내가 테이프 붙했기 때문에 양면테이프가 붙했기 때문에 살이 잘떠줘도 이거 떨어질 때가 안 떨어집니다. 세탁소에 가면 또 다려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도 세탁소에서 스팀을 한번딱 돌리면 딱 붙어 버립니다. 고 제가 지금 무슨 말 들으기 쓰고 있거든요. 음악 소리가 이렇게 많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빅탁이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몸판보다는 좀 크게 약간 좀 크게 되는 게 낫죠 근데 이게 안올죠 안올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바로 오면 여기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찬지 구독과 클릭을 눌러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도 좀 뭐가 생기는 게 있어야 계속 할거아니까 계속 방송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게 재미 붙여가지고 계속 할수 있죠. 제가 영상을 한 거는 제가 영상하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요. 20년에서 생방송 됐는데, 그때는 아마존이 돈이 안 됐습니다. 아마존도 안 되고, 유튜브도 그때는 돈이 안 됐어요. 구독자 수가 몇살이요 근데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2016년도에 유출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 골라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할지 장난을 올리는 것들 구글에 어디 얘기하는지 몰라 구글에서는요 AI가 어느 정도냐면요 누가 몇살 먹은 사람이 들어와서 남자가 들어왔는가 여자가 들어왔는가 그냥 왔다가 클릭만 하고 갔는가 돈을 받는가 몇 시간을 받는가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다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1 0 0만빌면은1 0 0만명이 받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있어요. 하천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 정상적인 감법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한 일주일 만에 뵙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그때 계속 오래 갈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옷 만드는 거는 집에서 아니 하이패스 퍼 때문에 단기간에 이거 뭘보라고 선물을 보라고생각하됩거다 이것은 옷 만드는 것은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세탁소,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대학생들 집에서 취미로 하는 사람. 들 의외로 치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용 미싱 팔린거 말잖아요 가정용 미싱 팔린거 오면 많이 팔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구독을 또 많이 해주시면 미싱 회사에서 잡음이 들어가서 안 되고 음악을 약하게 틀어놨는데 무슨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음악하고 목소리가 같이 돌아니다 근데 이 무슨 마이크에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이거 무시는 못니다4 개씩 들어가는데. 많이 쓰면 2시간 반이고 2시간이면 없어져요 메인에 있는 캠코더에는 훨씬 더 빨리 달아지고요 주머니에 허리에 차고 있는 무슨 마이크는 여기 조금 덜 달아지죠 신을 탈락 을 줘야 됩니다. 다른 일도 볼수 있고, 털이 아프면 TV도 보고, 책을 보면 눈이 아프겠죠? 요즘은 모든 정보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요즘은 네이버 검색 안 합니다. 구글 검색도 안 해요. 웬만하면 유튜브에서 팀원이 다 나옵니다. 영문이좀 있으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번역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설치해 놓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 했다. 영어가 한, 영어권이 원래는 6억, 6억, 3억 5천 정도 된다 그래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전부 다합하면은한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같은데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늦어요. 근데 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본 같은 건내 가서 옷 만드는 것을 쳐보잖아요. 옷 수선 옷리폼 치면은 보통 백0만 보가 더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안 돼. 일본은 놈 확실히 멀리 좋다는 거죠. 빨리 가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한글로 다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못발때만 해도 한글로 나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남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하는 영어는 저들도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다 그때는 영문 프로그램이라 그때는 학문, 한글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다 영문으로 배웠습니다. 책도 많이 봤는데, 책은 보면은 맨 기초밖에 없습니다. 책한권뭐 3만 5천짜리 사면은 한두 페이지 정도만 볼게 있고 볼게 없어요. 지금 책살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배우고 싶은 거, 동영상 프로그램 배우고 싶다. 지금 다 해가고요. 지금 아들만 보데 제가 요즘은 어, 일은 지금 많이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까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보통이지 아닙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무리 다 됐고요.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딱 다리미까지 딱 해서 오늘 영상을 제가 또한번모서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하나 영상을 올렸는데, 어제도 하나 올리고, 올리면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제가 닉네임이 건들어가기 때문에, 건들어가기 때문들어가 선생님하고는 뭐,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잘 한다 싶으면, 노그인 하셔가지고, 노그인 안 하면 아무 이가 없어요. 노그인 하셔가지고, 구독을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필요하신 분들은 보겠죠 그래서 보는 것이 구글에서 다 압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이분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지 5분 보고 나가는지 5초 간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 놓고는 나가는지 광고만 나오면 무조건 뛰어 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압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이게 의학 발달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스럽게 변하는 것은 다 인터넷 때문인데 인터넷으로 그것도 그렇다, 크다는거죠 뭐. 앞으로는 슈퍼에서도 뭐돈 계산을 풀고 핸드폰만 들고 다 나오면 바로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다그러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로봇이 다 알아서기 때문에 인원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잘라져나가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사람은 그것만 붙이고 송장만 붙이고, 집어넣기만 하고 보내주고 한답니다. 이거 제이 데리는 것까지 제가 박은대로는데려 줘야죠. 자리에서 늘어난 데가 있나 없나. 그것을 싹 해줘야죠. 스팀 줄때팍 줘버리면 절대 안 되는데 스팀을 약하게 주면서 딱 눌러주면 은 밑에서 당기니까 그 자리가 딱 놓이잖아요, 이렇게. 별 표시도 안 나고. 가정집에서 자기 옷을 붙일 때는, 신랑 옷이나 자기 옷을 붙일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 뿌리게 있잖아요, 물 뿌리게. 그걸 뿌려가면서 싹 데려주면 됩니다. 그래갖고, 열만 식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찐빠하잖아요 이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이찐판은 일본 말이죠. 이렇게 해서 딱 잡아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딱 맞잖아요, 이렇게. 요술방막이처럼 맞습니다. 사이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오면은 여기가 지금 뭐. 요쪽 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래서 모직기 이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잠들 스팀으로 잡아주면 가정용 미싱은 가정용 미싱이 아니라 가정용 아이롱도 될 거예요. 처음에 이그 안쪽으로 이렇게 놓고요 스팀 딱 준다고 한 번을 누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위에서 눌러주면은 딱 줄어듭니다. 이것은 돈 주고 이거 고치려면 10만 원 넘어요. 핸드메이드는. 공장이 아니고 기계가 없습니다. 기계 비싸기 때문에. 좀 손으로 다 뜯어가지고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손가락은 또 얼마나 아픈데요. 이것도 일일이 또 꺾어줘야죠. 또이것은 안에서 떠줘야죠. 이이만만이야 이렇게 이런 것을 살 때는 산대에서 될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해요 이거 수영지에 가서 고쳐달라고 러면이십1 0만씩받아 돼요 이거 근데 수영지를 잘안 할라 그러는데 이거 하려면 일이 많잖아요 시간만 많이 걸려요 살건 별로 없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때. 든요이서꼭살 때는 거기서 고치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꼭이런게할필는 없어요. 핸드메이드다 그래서 간단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떠버려줘도 깨끗합니다. 밑에가 힘이 있으니까 억도로 쳐진 있어서 12회씩 훨씬 나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보는다는 그냥 가벼우니까. 이 정도, 한 2인치 정도 꺾어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뭐이러거 뒤집고 다니는 건 없잖아요 스피스보는 그 힘들다 아무 셀어라도걸니다 오늘 을 올리려고 오늘 또 어제 늦게 들어갔는데 다만 마이너스 푸시가 갔요그런데 이거 올려야 된다는 욕심에 나와가지고 지기까지 하고 있시간이 몇시 다돼? 오후 몇시 다돼?